자 사전 보정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요 이제 어, 부분적으로 타임라인에서 세부 편집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 타임라인에 쓰는 도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여기 있는 자르기 예, 레이저 도구라고 면도칼 도구가 있는데 이걸로 말 그대로 톡톡 끊어서 어, 필요한 부분들을 없애거나 잘라버리거나 뭐 이런 도구예요 그리고 어, 이 하나로 되어 있는 클립을 잘라서 어, 서로 다른 클립으로 만든 다음에 각각의 클립에 또 다른 조정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쓸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 보면 안에 더 숨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있는 선택도구 클립을 선택하는 이 선택도구랑 면도칼 도구 두 가지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편집은 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좀 익숙해졌을 때는 여기 있는 뭐 크롤링 도구라든지 롤링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어떻게 편집할 거냐면요. 어, 일단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인사를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지금 장난감을덮석 들어가지고 애가 손에 들고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보통 제 씬이 나오면 카메라를 두대 이상 써서 어 전체를 때려주는 영상 촬영을 하고 하나는 또 옆에서 이제 카메라맨이 보조카메라로 이부분을클로즈업해서 찍는 부분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거 집에서 가니스튜디오에서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애가 또 어떤 동작을 할지도 사실 뭐, 감이 안 오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모두 사전에 체크를 한 다음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포인트가. 애가 지금 바라보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잘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부분을 크롭해서 굉장히 확대를 시킨 다음에, 어 보여주면 좋겠죠. 자, 앞. 앞서 영상에서 이 비율 조절이란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크게 조절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절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전부 다 커져 있어요 그죠 일, 그이 영상 클립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어디서부터 하고 싶으냐 하면 이 아이가 어 손에 딱 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있죠 뭐 정확하게는 뭐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요 정도 손에 딱 들어서 멈추는 정도 좀 세밀하게 간다면 이어 현재 위치 표시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잘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씩 누르거나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렇게 좌우를 누르시면 1프레임씩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난감이 딱 손에 올라왔을 때, 이 정도쯤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자, 현재 위치 표시기를 여기 두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는 자르기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여기 대면, 스냅핑이 됩니다. 스냅핑은 항상 시프트로 걸어요. 자, 이 선이 반짝반짝해졌을 때, 그죠? 이쯤에서.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잘안 보인다고 했을 때는요, 이 확대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확대. 축소 시간을 확대 축소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하면 좀더잘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요거 가지고 여기 탁 클릭을 하시면 자 하나 둘두 개의 클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클립 하나 클립 둘 쪼개지게 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클로즈업에서 크게 보일 구간은요 앞부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제품을 막 설명하고 있는 요만큼 정도 네, 너무 내려왔어요. 한요 정도, 요 정도 부분을 크게 하고 싶습니다. 한요 정도까지만 한다고 볼게요. 자 여기를 또한번 잘라줄게요. 여기서 면도칼 툴로 톡 끊어주세요. 그러면 전체가 하나, 둘, 세개 신호 쪼개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중간에 이씬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다시 여기 효과 컨트롤 패널 있죠?에 가서 클릭 선택됐죠? 자 여기서 뭐만 조절하면 됩니까? 자 비율 조절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클릭 앤 드래그 아니면 클릭하시고 숫자를 넣어도 되는데 그러면 이 숫자가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참 알기 힘드니까 이렇게 그냥 클릭 앤 드래그. 잡아당겨 주시면 늘어납니다. 한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이 좀 중앙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짝 이동해서 이 정도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좀더 크게 할까요? 한이 정도. 한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부분에는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치 카메라를 두 대를 이용해서 예, 이어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자 이쯤에 현재 위치 표시기를 두고 플레이를. 어, 아빠 건데 먹어봐요. 대신 내가 해줄 거예요. 이게 뜯어볼게요. 자 괜찮죠? 이런 식으로 컷, 컷, 컷을 다 쪼갠 다음에 씬을 쪼갠 다음에 부분적으로 확대를 할수 있어요. 자.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열심히 뜯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응? 이 뜯을 때한 번에 잘안 뜯어져요 그래서 대사도 잘안 하고 위에 쫌쫌이 있어요 시간을 조금 많이 보내고 있어요 잘안뜯어져다 어... 뜯는 데까지가 얼마큼 걸리는지 안 볼까요 계속 이건 뭐지? 자 박스를 이제야 개봉을 했죠 자, 여기까지 이거에요 말하기 전까지 한 요정도 까지 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기 가면 여기 이제 나중에 현재 비치 표시기를 옮길 수 있으니까 여기도 잠깐 마커를 찍어 놓을게요 마커 추가 여기도 있고요 같은 마커 추가가 여기도 있어요 나중에 이동하기 편하도록 찍어놨습니다 자 기억을 지켜놓고 자 앞에 부분에는 어디쯤을 또 찾아볼까요? 대신 내가 해줄거예요 이제 뜯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뜯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요정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를 이제 어떻게 줄이느냐가 문제예요. 컷, 예, 컷, 컷을 잘라서 장면을 톡톡톡톡 넘어가도 안 어색하게끔만 잘라주면 되니까 일단은 이 구간, 이 구간을 끊어내겠습니다. 자, 면도칼로 여기 한번 톡 눌러주고요. 그 다음 여기로 가야겠죠? 자, 여기 갈 때는 자, 이 마커와 마커 사이를 이제 중간에 통통통 뛰어다닙니다. 자, 시프트 잡고요. 자, 시프트를 잡고 여기 오시면 탁 삼각형으로 걸릴 때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딱 걸릴 때가 있거든요. 쉬프트 잡고 딱더 이상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강제로 당기지 않아도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한번 톡 끊어주면 중간에 요만큼이 여기 아직 안 잘랐네요. 자, 쉬프트 잡고 옮긴 다음에 자, 톡 끊어주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어, 이 개봉하는 장면들을 조절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 거예요. 자, 이 구간들을 중간중간에 그냥 내키는대로 자르면 돼요 톡톡톡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점점점이 있어요 자 말을 안하는 구간을 잘라야지 말을 하는 구간에 잘라버리면 나중에 목소리가 막 튀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주심하시고요자 여기서 예 점점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라내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점점점이 있어요 하고 중간에 살짝 요거 들고 바라보는 장면이거든요 자한번더또 점점점 하고 혼자서 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건 목소리도 약간 작으니까 한 요정도는 없애버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서 한 요정도 가서 한번 톡 끊고 지금 버릴 구간을 찾는 겁니다 또 플레이 플레이 할 때는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 스톱이 돼요 자 여기서 호이 하고 막 떼내는 부분 있죠 한 요정도를 기준으로 끊어주고요 그러면 여기 구간은 안 쓴다는 거예요. 자, 안쓸 때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클립이 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 중간은 비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영상을 저장을 하면요 검은 공간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다시 선택 툴로 잡고 드래그를 해서 여기 탁 놓으면 딸깍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요. 위아래로 안 움직이게 조심하시고요. 딸깍. 근데 밀어버리면 덮어버리거든요.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딸깍 걸리는 느낌이 날 때까지만 만져주시면 중간 구간을 네, 잘라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티 좀. 자 그리고 한요 정도까지도 약간 지루한 구간이 있습니다. 자 요만큼을 또 잘라낼게요. 이번에 좀 다르게 잘라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잘라낼 때는 우리 아까 가편집 저번에 했을 때 끼워넣는 거 배웠잖아요 삽입하고 덮어쓰기 이번에는요 제거 추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반대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써볼게요 자 기능은 여기서부터 한 이정도부터 드러내는 구간을 만들겁니다 자 여기서 시작표시 인점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자 뚜껑을 뜯기 전까지 한 요정도 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서 아웃점을 잡아낸 다음에 요만큼 구간이 잡혔잖아요 자 얘를 드러낼 거예요 제거를 하는데 앞에 있는 거는 눌러주시면요 그냥 중간에 비어서 다시 우리가 당겨야 되고요 컨트롤 Z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출은 어 제거를 한 다음에 뒤에 구간을 붙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갖다 붙일 필요가 없죠 응? 응 뭐지? 자 이건 뭐지 하는 부분은 살려주고 자 여기 한 요정도까지는 버려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아웃점 다시 이만큼 와서 한 요정도 말하는 을 부분 빼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인점 잡고 요만큼 구간 나왔죠? 다시 추출해서 버립니다. 자 앞으로 살짝 옮겨서 플레이 다시 해보면서 어색한거 어색한거 있으면요 다시 컨트롤 z 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 조절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잡아당기고 늘리고 이렇게 조절 다시 할수 있거든요 조절 다시 하신 다음에 또 추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실수했을 때는 컨트롤 Z 하시면 됩니다 세이브는 예, 중간중간 하셔야겠죠 컨트롤 S 눌러서 자 음, 이제 꺼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뒤에 부분에 떨어진 부분은 잡아당겨서 톡 걸어서 붙여 놓겠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자, 물론 여기서 먹어도 실수했다 치면 컨트롤 S 하면 되는데 컨트롤 S는 아, 컨트롤 Z죠. 언두, 안 하기 기능은요. 바로 앞에 것만 안 하기가 돼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하다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자.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거예요 하고 됐죠.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 손을 쭉 앞으로 내밀어서 또 보여주잖아요 앞에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니까 귀엽게 또잘 보여준다고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봉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 앞에서 말하는 부분 이거예요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귀여우니까 좀 살려주고 자 여기까지 클로즈업을 좀 해볼까요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 자 손이 딱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잘라 줄게요 자 자른 이유는 아시죠 이렇게 잘라야지 이렇게 톡 끊어서 잘라야지 그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할수 있잖아요 확대를 할때자 그러면 여기서는 한 요정도 요정도만 하면 되겠죠 요정도 요정도만 해서 맨두칼로 톡 잘라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클립만 확대를 할 겁니다. 요 부분만. 자, 그러면 다시 효과 컨트롤 가서 선택돼 있죠? 클립 선택돼 있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율 조절로 확 당겨서 키워주시고 위치를 바로 잡습니다. 자, 센터에 이렇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거예요. <목소리> 괜찮네요. 이게 뭐죠? 됐죠. 그리고 손으로 뒤로 딱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죠? 번 범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음, 이게 뭐죠? 하는 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으니까요. 요 부분도 버릴게요. 저는 그냥. 여기서 톡 자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자, 요거는 그냥 통으로 다 날리겠습니다. 요만큼 구간이 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면도칼로 미리 잘랐는데, 뭐 그냥 딜리트해서 뒤에거 땡기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자 이어지는거 한번 볼까요 범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오 그래 범개가 그려져 있대요 자, <웃음> 여기서 잠깐 멈칫하고 있죠 귀엽게 이제 꺼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약간 지루한 점이 생겼어요 범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네 범개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마커 찍어 놓을게요 마커 찍고 자 다시 플레이 <웃음> 톡 꺼내볼게요. 커져다 한요 정도까지 그냥 가면 되겠어요. 톡톡톡 흔드는 부분까지, 저이 부분까지 다 그냥 다 버릴게요. 자 그러면 굳이 마커 찍을 필요 없이 여기가 아웃점이고, 그럼 인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자 시프트 잡고 잡아당겨서 톡 걸리는 부분까지 가고 인점 잡고 이만큼 구한 통째로 들어낼 겁니다. 자 여기서 추출 됐죠. 자 앞뒤로 또 비교를 합니다. 어 이렇게 나왔어요. 자이 부분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앞으로 쭉 손을 내밀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 요 부분 딱 이렇게 나왔어요. 딱 이렇게 보여주는 딱요 부분에 가서 자 클립을 자릅니다. 자 말하는 부분도 살짝 넘기고. 보이셨죠? 자 여기까지 그럼 이 부분은 다시 선택 둘러 선택하시고 자, 확대를 또 들어갑니다 확대 카메라 여러 개쓴 것처럼 자 여기 잘어자 여기 딱 지금 가운데 좀 놔주세요 가운데 좀 놔주시고 자 확대 어, 됐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약간 내리고 자 이모 뭐 사실 핀트가 약간 안 맞았는데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나어요자잘 보여줬어요 왠지 그 다음에 손이 뒤로 쭉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안에 또 말을 안하고 있거든요 왠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없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또 잘라버립니다 네, 탁 자르고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우고 자, 앞으로 당겨주는거죠 자 지금 우리는 세부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한만 가도 그, 어, 나는, 그거 같아요. 대화가 생각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 대사가. 예 네. 이렇게 돌려볼게요. 너무 빨라요 삐? 됐다. 이거 여러분도 사보세요. 완전 빨아요 <웃음> 어, 사부랍니다. 쇼핑워스트 같네요. <웃음> 자, 일단 앞으로 좀 돌아가서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판매 그... 카드 그 터닝 메카드? 어, 나는 그거 같아. 자, 앞에 신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보여줬어요, 그죠? 보여주고 인지? 나서 애가 판매 카드 그 있고요. 어, 나는 그거 같아. 터닝 카드가 나는 것 같아요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약간 버벅거리는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해상도를 약간만 낮출게요 약간 화질을 죽였어요 반 정도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돌아갑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내리면 화질이 더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돌아가요 그죠? 어 나는 아, 보이죠? 자한 요정도만 반 정도만 뭉개게요뭐같죠요 네.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여기 부분이 촬영을 하고 화면 밖으로 피사체가 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보정을 해서 찍었어요. 그 소스가 여기에 인트로씬이라고 아 구동씬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요거를 갖다 쓸 거예요 이 부분에. 자 더블 클릭해서 한번 봅시다. 열어보면 자 여기서 아빠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요. 다시 미야. 어? 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목소리> <기다려봐>. <목소리> <좀>. <목소리> 아 여기서 밀줄 알았는데 안 미네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차가 움직이는 부분 소스를 좀 쓰려고 하니까 음..어디를 쓸까요? 다시 자 요부분을 씁시다 그냥 뚫고 는 부분 자 요부분 정도 쓸게요 그럼 여기서 인점 잡고요자 요정도까지만 쓸게요 딱 요만큼만 그 부분을 이제 어디 집어넣을까가 문제죠 그... 어..나는.. 그거 같아요 네!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여기 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자 여기서부터 이 까지를요 굳이 터닝메카드 이런 말을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예, 저는 그냥 이 부분은 일단은 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까지를 한 요정도 음, 요정도 까지를요 그냥 툭 자를게요 툭 자르고 요 부분을 통으로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붙여 주고요자 현재 위치 표시기를 시프트 잡고 여기에 딱 맞춰 줄게요 자 앞에 부분 한번 가서 볼까요 음, 그러면 한 요정도 부분에 끼워 넣어 볼까요 여기서 화면이 쭉 자, 이렇게 되는 부분에 한번 밀어주세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했죠 여기 차를 다시 뒤로 당겼잖아요이 부분에 손하고 비슷하거든요 여기가 그죠 여기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는 기분으로 여기다가 끼워 넣을 겁니다 자 여기 부분 주시고요 뒤로 이렇게 다시 밀기 전에 여기 맞추시고 자 여기서부터 잘라내고 얘를 넣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덮어 씌우기 기능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덮어서 씌웠습니다. 얼만큼 씌웠냐면요. 딱 요만큼 씌웠어요. 자, 보여드릴까요? 요만큼 네. 구간을 덮어 씌웠습니다. 자, 앞뒤로 볼까요? 됐죠? 네. 쭉 나와서 손을 이렇게 탁 놓고 다시 여기로 넘어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시 차를 잡아서, 어, 여기까지 가져다 놓는 장면이 있어요. 요 정도까지 이것도 뭐 필요 없는 소스 같아요. 요 정도 그냥 또 버릴게요. 자 여기에 잘라내고 이만큼 딜리트 뒤에 부분도 잡아 당겨주시고요. 자 앞에서부터 연속으로 볼게요. 이거 여러분도 사보세요. 자 그런데 요 부분을 너무 많이 잘라낸 것 같죠. 바로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어색하니까. 자, 요 부분을 조금 더 늘릴 건데요. 늘릴 공간이 없으니까 좀 뒤로 물려주시고요. 클릭하시고 뒤로 땡기면 돼요. 그리고 여기 끝을 잡고 앞으로 살짝만 땡겨줍니다. 그러면 잘린 부분이 복원이 돼요. 자, 말을 들어보면. 이거 여러분... 자, 조금 더. 이거 여러분... 자,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붙여줍니다. 네. 이거 여러분도 사보세요. 완전 빨아요. 이거.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좀 다르죠 화면에 때깔이 다르죠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 조절했던 그 느낌으로 또 바꿔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레벨 여기는 레벨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최초에 적용을 했던 부분이고 요 공통부분으로 여기는 방금 다른 파일에서 이 부분만 끼워넣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적용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음, 다시 적용을 해도 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fx 걸려 있잖아요. 그죠? 초록색으로 클릭 한번 해주시고 자 여기 보면 레벨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조절했거든요.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면 그냥 적용이 돼요. 그래서 때깔이 비슷해지죠. 음, 물론 여기서는 조절을 한번 더 해도 됩니다. 들어가서 밝기를 조금만 더 밝혔어요. 음, 네. 이거 여러분도 사.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때깔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 여러분도 사보세요. 완전 팔아요. 자 고객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집에서 꼭들어야 돼요? 아니, 아니면, 이거, 쌩 달려가지고, 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재밌네요. 요 부분 그냥 살릴까요? 귀여우니까. 네, 자기 나름대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어차피 개봉기 영상이니까. 이거 여러분도 사보세요. 완전 팔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클로즈업 영상이 또한번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 이거 부분이에요. 집에서 꼭 들어야 돼요. 아니 면 이거 쌩 달려가지고 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웃음> 여기 부분까지를 클로즈업으로 살리겠습니다. 자 여기 자르고요. 자 손에 들었던 부분이 좀 이상해 들리죠 지금 소리가. 어디를 살릴까요? 놓고, 갑자기 또 클로즈업 샷 나오면 이상하니까, 이 정도까지 가서, 손에서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 요 정도 부분까지, 여기 부분까지 가서, 이 정도 자를게요. 자르고, 이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요 정도. <웃음> 내 마음입니다. 이거 자기 마음이죠. 자, 여기 다시 선택하시고, 화면에 확 당겨줄게요. 자요정도 당겨주시고 얼굴은 조금 덜 나와도 되니까 예, 이정도만 갑시다 상품이 잘 나오게 개봉기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한번 집에서 해라. 꼭 뜯어야 돼요 아니, 아니면 이거 쌩 달려가지고 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됐고요자 뒤에 부분은 아까 지금 뭐 조금 컴퓨터 사양이 안좋아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웃음> 그리고 음 하고 막 말을 좀 안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걷어 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랐구요 이거 건전지 들어 본가 뭐지? 아니지? 좀... 응? 이건 뭐예요? 자요까지 버릴게요 여기 버리고 이 뽀독뽀독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살리겠습니다 한요 정도까지 버릴게요요만큼은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일제시간요이분초 정도밖에 안게는영상인데요이렇게 편집을 하나 하요해 보시면 제법시요이게아요한리들어라제요게요한게아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요 네 그래요 이렇게, 부풀어 올리고 이렇게 하면 똑소리가 나요 맞아요 자 됐죠 안녕 자 똑소리난답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다 살립시다 다 살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안녕 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녕. 그거를 저희가 원래 전체신 소스에서 뒤에 잘라내고 안썼어요 또그 부분을 여기 끝에다가 맞춰서 넣을게요 자 시프트 잡고 이렇게 끝머리 탁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에 소스를 한번 봐야죠. 전체적인 소스에서. 자, 설렁. 아, <웃음> 어,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응. 뭐. 아, 어,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자, 아까 휙 던지는 부분 살릴까요? 아, 이거 딱 던지라고. 어? 어? 던져, 설렁. <웃음> 근데 여기서 던지려 <던질러> 그러면 돌래인 이렇게 하면 똑 소리 나요. 자, 안녕. 무게구개 구겼는데. 안녕. 자, 요거를 휙 던져 휙 던지고 싶거든요, 지금. 어,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던지라고 어? 자, 어, 던져. 살려. 아, 근데 손이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까는 손에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밑으로 놓은 상태였으니까 이걸 살리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냥 버릴게요. 자, <웃음> 어,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응. 뭐 다음에 또 재미난 물건 가져올게요. 바이. 하나, 둘, 자, 자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인점 잡아주시고, 자 그냥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아빠 음, 고 자동차에 놀와 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앞에 그냥 여기서부터만 할게. 요 오늘 어땠나요? 자동차에 놀와 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여기서부터만 할게요. 자, 인점 다시 잡고요. 근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음, 다음에 더, 더, 더, 더,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갈 거예요. 안녕! 자,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자, 아웃점 잡고요. 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시프트 잡고, 인서트해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제대로 붙었는지. 근데요, 오늘 어땠나요? 자 여기에 말이 조금 어색해요 그런데요. 오늘 오늘 자 여기서부터 오늘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좀더 버리겠습니다 자 면도칼로 잘라주시고 여기 부분 어색한 부분 없애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뭐 그냥 감만 보시면 돼요 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자 샤샤샥 이게 부풀어 올리고 잠깐만요. 요 부분 좀 이렇게 이게 부풀어 리가 거. 요이만리요요이렇요 자, 이렇게 하요 음. 이렇게 하면 소리가 이게 하면 이렇게 하리가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소리가 요 자, 요 자, 이렇게 요 자, 게요 자, 요요 자, 자, 여기서 오늘 어땠나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앞 부분까지는요 원래 전체 신 소스를 자 우리가 크기도 조정하고 색감도 보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적용된 있는 이펙트가 적용돼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전체 신 소스에서 가편집해 가지고 끝그 부분만 잘라내서 잘라내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달라요 앞에 가고 그죠? 그럼 이 부분은 다시 앞 부분하고 똑같이 맞춰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펙트를 복사를 할 거예요 자 레벨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해서 밝기 보정 하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이 비디오 효과라는 부분에서 여기도 fx 가 있잖아요 그죠 동작 사실 이게 움직이만 뜻이 아니라 위치나 비율 조절 회전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동작도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어디 걸 여기 거예요자 여기 여기 거 자, 동작 컨트롤 c 여기 클릭하시고 보시고 컨트롤 V 해서 맞춰주시면 앞에 거하고 똑같이 맞춰주세요. 소리가 나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음 다음에 더더더더 재밌는 전화감으로 돌아올 까요 안녕. 자 여기까지해서 세부 편집을 이제 마쳤죠. 자 이것도 뭐 시간이 있으면요 한번더쭉 보시면 되는데 2분 40. 음, 2분 40초, 원래가 이게 좀 길어요. 한 2분 40초 되는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1분 정도로, 1분 한 20초 정도로 많이 걷어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쭉 볼게요. 자, 여기서 지루, 지루하신 분들은 그냥 끄시면 됩니다, 영상. 저는 말안 하고 그냥 쭉볼 거예요. 안녕, 늘리티티비의 테라예요. 오늘은 이거 아빠 건데, 대신 내가 해줄 거예요. 이제 뜯어볼게요. 응? 네, 여기 위에 점점점이. 헐 헐. 이게 뭐지? 어? 이거예요. 번 번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어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빨라요 이거 여러분도 사보세요 완전 팔아요 이거 집에서 꼭 뜯어야 돼요 아니, 아니면 이거 쌩 달려가지고 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소리 들어볼래요 이거 발로 콩콩하거나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음 다음에 더더더더 더, 더, 더 재밌는 장락감으로 돌아올거요 안녕 자 여기까지 이제 세부편집이 이제 끝난 단계고요 지금 그 다음에 할 것들은 뭐냐면 아까 전에 컷들을 툭툭툭 그냥 끊어냈잖아요 근데 그 끊어냈을 때 안에 장면 전환 기법들을 넣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지를 네, 예, 한번또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하시고 또 다음 강의 계속 넘어갈게요.